오징어 먹어볼까? 통으로 쪄 먹어보는 건첨이야 오징어처럼 생겼다는 말에 재평가가 시급해. 저는 오징어인데요. 녹진한 사람이라는 뜻이죠. 좋아요.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통오징어랑 오징어 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오징어집을 먹으려면 오징어가 신선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릉도에서 잡자마자 급속냉동한 신선한 오징어로 준비를 했고 다섯 마리 중에 네마리는 이렇게 통오징어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를 쪄주면 된다고 해서 찜을 쪘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맛있는 통오징어가 완성이 됐고요 한 마리는 회로 떠봤어요 보통은 이렇게 반으로 잘라준 다음에 딱 보니까 어 얘가 알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 얘를 쪄 먹었어야 되는데 그러면 더 맛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거기 보면 막 간도 있고 어, 또 뼈도 이렇게 큰게 있거든요 걔도 이렇게 살살살살딱뺀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다 떼주고 칼질로 이렇게 착착착 썰어서 준비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찍어 먹는 소스는 뭐 가장 기본이죠 초고추장 이렇게 딱 준비를 해봤고 또 하나는 그 불닭마요가 있는데 얘가 마른 오징어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통오징어도 한번 찍어 먹어보면 어떨지 궁금해서 준비를 해봤고 그 다음에 참소스 얘는 간장, 식초, 뭐, 와사비 뭐 이런게 섞여있는 애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는 와사비를 조금 더 추가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내장 맛이 게내장 있잖아요 게랑 맛이 진짜 비슷해요 우와 그러면 이제 얘를 초장 찍어 먹으면 난리 나겠지? 이거 내장은 그냥 먹으면서 그 내장의 진한 맛을 느끼는 게 좋고 그 외에 먹을 때는 초장이나 뭐 이것저것 찍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와 진짜 맛있네? 야, 잘라 드세요. <웃음> 아니 이게 하나 하나 쫄깃쫄깃한 게 있는데 열번 먹을 수 있는데 한 번에 먹으니까 좀 많이 아쉽네. <웃음> 엄청 매운 거 아니야? 음! 마요네즈도 그냥 잘 어울려요! 음. 짠. 와, 끝내나. 오징어 회는 엄청 단단하네요. 되게 특이하다. 거의 한 3~4분은 씹은 것같 <웃음> 근데 비린 맛이 하나도 없네. 그냥 오징어의 은은한 향과 그냥 되게 깔끔하네요. 음, 아무튼 여러분들은 오징어 다리는 잘라 드세요. <웃음> 오징어회 검색을 해보면 되게 얇게 막 빠바바바받 썰어서 주시는데 왜 그렇게 주는지 알겠다 이렇게 통통하고 약간 큼직큼직한 것도 매력은 있거든요? 근데 아무래도 이게 씹으면서 잘게 뭐 끊어지거나 하는 게좀 더디니까 그래서 그렇게 땅땅땅땅해서 주시나봐요 어, 탐소소도 되게 잘 어울리는데? 여기 먹어볼래? 먹을 수 있을까? 내가 먼저 먹을게 머리를 징그러 네. 어때? 맛있어, 안 돼? 오징어 심장 있어, 여기 안 해? 있었지, 조금 에 조금 먹어봐 어때? 맛있어 맛있지? <웃음> 꽃게 맛 꽃게 맛 나지, 맞아 응. 맞아 꽃게 맛이좀더 응. 크게! 어때? 음. 맛있지? 응. 아 나도 이렇게 통으로 먹은 건 처음인데 되게 고소하고 맛있지? 응, 맛이 엄청 진하다 그치? 엄청 진하지? 응여더 응, 응. 줄까? 좀 질기지? 여원님 먹기에는? 응. 들은 짧게 잘라줘야 돼. 응. 잘 먹었습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!